저와 저작거리에 나와보십시오. 새로운거 추가됐습니다. 아, 나의 주식시장에서 많이 봤다. 예? 주식얘기는 하지마십시오. 저와. <웃음> 아, 내 네,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우리 백성들이 주로 먹는 주식은 무엇인가? 저 그.. 수락관에서 나에게 음식을 이리 주식에. 야. 음식을 이리 주식에라는 뜻이다. <웃음>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아, 주식이 다 떨어졌는가? 왔습니다. 저희 정말 힘듭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말입니다. 오늘은 촬영 보는가? 뒤에 잠깐 모여야 될것 같습니다. 저와 네, <웃음> <웃음> 오늘은 오래오래 촬영을 했으면 좋겠구나. 저와 <웃음> 우리 집 산호비가 어디 갔지? 차호피였습니까죠 <웃음> 맞습니다. 어왔구나 예. Yeah. 일어 와보렴. 이거 읽어 보렴. 이제 한글 배워야지. 자 뭐라고 적혀 있을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잘 모르겠는걸요. 알겠습니다. 언니 집 앞에 좀비 장난감인데? 죽은 자들. 왜 그러시나요? 다들 맛을 안 비어나. 다 다리 밑에서? 예. 여기 엄마 날 어떻게 태어났어? 응 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웃음> 저하 왜 부르느냐 아주 어 농이 아주 수준급이옵니다 하하하 어그 광대 광대 개 잡소리 못들었어 근데 귀가 썩어 나가는 줄 알았어 방금 <웃음> 근데 응. 물에 너무 많은데 일로 와봐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우와, 우와 이게 다 우우. 잠깐만 오 이거 우와 근데 와 얘네 연어 잡아놓은 거 봐라 와 뭘까 그러니까 저... 이게 바로 죽은자 낚시입니다 <웃음> 죽은자 낚시 아니 너무 많아 저 밑에 더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은현님 음좀더 적극적으로 때려야지 음. 맞지 맞지 은현님 숨 한번 쉬고 음. 음 숨도 쉬어야지 음. 맞지 맞지 안 쉬면 좀심들지음 그렇지 다시 내려갑시다 내려 그렇지 아, 다시 내려가야지 음. 언제까지 위에만 있을 거예요밑으로도내려가버려야하지 그럼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가 내려봐 맞다 광대야 예. 혹시 문녀님 어디 계시냐 아느냐 문녀는 저희 마을 구석지에 있던데요 항상 통역사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느니라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오. 마침 재료가 있어서 하나 만들어놨다 그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표 어, 여기 근처였는데 그 아이템을 발견한 곳이 여기쯤이었습니다 여기쯤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오. 양초를 이렇게 많이 설치한다고? 오오오 오, 오, 뭐야 오오오 오, 횃불이 막 지가 깨지네 오 뭐지 오 저기 뭐야 오나 진짜 너무 요사스러운 장면을 본것 같습니다 나흘이 저거 주워 와라 아아 아, 그래요? 야, 저기 뭐야? 아 저기 공중에 떴어 물건이 아 거기서 던져봐 앙페라 오 이거 뭐야? 그 상자 옆에 거 있잖아 어뭐 뭐라도 던져 이거 이거 이거 어어뭐 해봐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아뭐 이렇게 난잡하게 주냐 <웃음> 진짜 아너 진짜 사람 열 받게 하는 거야 네 선수야 그냥. <웃음> 알록달록하니 좋구나 여기! 정제된 광채라고 있습니다요 오! 오 저거 봐. 천천히 떨어진다 오! 오 저거 뭐야! 우와? <놀람> 진짜 살아난 겁니까? 이거 어디요? 어? 혹시 기억을 잃으신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까? 죽기 직전이 기억나오 죽기 직전만 기억난다면 넌내 부하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닌 기억이 나오 그건 아닌 기억이 나 <오. 웃음> <그거는 웃음> 아하 분명히 유배 아... 갔다가 몰래 들어오려고 여기 갔는데 여기 경비를 설치하는지 여기서 갑자기 죽은자들이 우르르 쏟아지더라고. <웃음> 아, 그래서, 그래서 사망했구나. 그런 거안 함. 어? 에? 잠깐만. 소가 다 죽었다고? 진짜 다 죽었네? 어, 어 야, 소고기다. 어? 야, 오늘 고기 육회 먹을 수 있어. <웃음> 잡았도 여기 여기 앞에 엄청 많은데? 어? 여기, 여기 씨, 왜? 씨, 너 어디 들어가? 이거 뭐야? 나 뭔가를 봐버렸어 지금 뭐? 어? 뭐고 저거? 아! 뭐. 저기 수락간 비켜 우리 집 밑에 수락간 아하... 나으리 저는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으리 정말 실망입니다 너가 했구나? 예? 저.. 제가 방금 발견한.. 데요 여기? 저거를 닫은 건 저예요 저걸 닫은 건전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수락간 나으리가 비밀기지를 만들었구나 저한테 들키면 죽임을 당할 테니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해서 닫은 겁니다 방금 이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레드스톤까지 설계를 했다? 일단 수락간 나이는 아닐세 이런 걸할 능력이 안 된다네 <웃음> 야 아이 전화. <웃음> <웃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청새치 H 까지 연관이 돼있다 여기 있던 소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웃음> 왜 죽었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원래 여기 호박이 있었습니다. 음. 이 호박 위에서 스폰돼가지고 떨어져서 잡은 것 같아. <웃음> <아이씨. 웃음> 여관나을리 어디 계십니까? 유배중 아 유배지에 그대로 계십니까? 아우. 저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 행차하시겠습니까? 와우 두정감 말아 맑아보... 보여 오 아주 그냥 세투이옵니다 시네 두가 무엇이냐? Here we go 오케이 <웃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유배지 하이웨이입니다. <웃음> 나 이거 낄것 같은데? 어. 아, 한 번. 아, 파겠습은데요파겠습니다요파겠습니다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예따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파겠습니다요. 음. <웃음> 만약 그대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하면 나라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상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말하십시오 나은이! 칼내거라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조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아, 너는 아니 근데 저 총을 저 총을 어어미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우리 말말이 들어가있어 안되겠다 너 <웃음> 제가 말 지키고 있겠습니다 제 이름 앞에를 곧 따서 총나라라 하지 않을까요? 음... 그럼 한나라는 이자가 아니겠군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음모입니다 조선에 있을 때도 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놈들한테 삥뜯고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 그대를 복귀시키겠다 오, 저도 복귀하고 싶으나 저를 이 유배지의 천왕가다 큰 놈들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돌아와서 특검을 열거라. <웃음> 알겠습니다. 우리 집선업비는 석탄 언제 들고 오는데? 아 거야? 맞다. 잠깐만,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저하가 이을 시켜. 아 정말. <웃음> 아니 근데 뭐 동굴이 이렇게 험해 그니까 러 미쳐버리겠네 가시가 많아 이거 그니까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서 찾아야 되나? 석탄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된거그세언님 음. 집에 자물쇠가 안 걸려있더라고 창자에 어 자네 물방개 자네 어, 우리 석탄 구하러 지금 마이너스 자표라네 <웃음> 진작 말해야지 화일창고에 석탄 있지 않나? 가봐야겠다고. <웃음> 저 정도로는 만족 못해. 너 <웃음> 내가 안탄. 내려갑니다. <탔네. 웃음> <웃음> 의전님. 왜 부르느냐?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저희 집에서 몰래 왜 너희 집으로 부르느냐? 좀비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 고백하네 고백해 아 나는 싫다 사랑합니다 아아악 <웃음> 아 장난 아다 근데 의연님 집에 혹시 석탄이 좀 있습니까? 여섯 개 있느니라 아 여섯 개? 이거 진짜 비밀인데 좀비가 이빨로 공격을 합니다 나는 국경이로 공격한다 이놈아 죄송한 소리. 끝! 산노비 오늘은 공방대를 심하게 피우셨나? 뭐겠지, <웃음> 너가 석탄을 안 구해오는 동안 여기! 5만 대의 석탄이 지금 <웃음> 다 들어왔다 지금. <웃음> 아 그렇습니까? 아예뭐 좋은 일 너가, 아니겠습니까? 너가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한네명한테 지금 석탄을 받았다 지금. 공방대나 끊으십시오! 움직이지 말게! 어! 깜짝이야. 특검이다 예? 어, 수락관 나으이 조사 나왔습니다. 저하가. 가만히 있으시오. 상자에 손대지 마시오. H 조사관 조사하시게. 알겠습니다. 어허!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이놈이 미쳤나 지금. <웃음> 아닙니다. 아니 여기 구역질 나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 그냥 음식이었습니다. 아 마약인 아, 줄 알았습니다. 음. 음. 좋하 이쪽에 비밀 문이 있습니다. 비밀 문? 아니, 누르고 싶죠. 그 이게 저번에 발견된 그 <웃음> 조사가 늦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유배당가고오느라저 저를 따라오시더죠. 저희 그 비밀 방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저의 비밀 방. 어? 비밀 방? 방토방. 그렇게 비밀이 많아 다들. 방토방 그리고 위에 옥상. 아, 이 여기 뚝떨어지는이나 그냥 집에 가자. So, a 이거. p a i 이나이 죽었어요? 아니 n 랭이 배랭이가... 죽었어요? 아니 n 랭이었 아니 그 명갈진도 죽었다네 명갈진도 갔 이거. 나 a i 이건또말말마리도죽이어요 태자 저하께서 또 쓸데없는 조사를 하는 동안 백성들이 죽어 나갔구만 <웃음> 이거 신기하다 앙 oh, 이거 혼나 o 어어 h oh, oh, 어?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저 음식 교환하고 좀비 잡고 나갔잖습니까? 나으리~ 들어가시지요, 나으리!